한 번에 연습할 수 있을 텐데란 생각을 했어요. 민지적 시점 발성과 발음과 그리고 천천히 말하는 속도 조절. 거기에다가 톤까지 좋아질 수 있는 올인원 속성 훈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0.1배속 훈련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저는 아이유의 팔레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첫 번째 발성 측면에서는 목에 힘을 쭉 빼고 목을 좀 연다고 생각하시고 어깨도힘 빼고 상체도 좀 열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왕이면 발음을 100% 자음 모음 자음 모음 하나하나 그 음가를 정확히 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톤 공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내가 목을 많이 쓰는 톤보다는 입천장 뒷 쪽, 이 울림 공간이라고 하는 곳을 울려주는 톤이 내가 가장 편하게 될수 있고 듣는 분들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톤이거든요 이 톤을 내가 울리고 있나?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, 만약에 이세 가지가 너무 어렵다면 하나씩 한번더 하는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 자 영점 1배속입니다이 오... 요... 요즘... 자 이렇게 또도 요즈맨까지 전네 글자 하니까 한 호흡이 찼어요 그러면 다시 호흡을 배로 채워주는 느낌 호흡을 배로 채울 때는요 이렇게 배 아래쪽에서 호흡 근육을 확 아래로 당기면서 이렇게 채우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. 보통은 이렇게 채우시는 분들이 많죠 어깨로 근데 이게 아니라 어깨는 지그시 내리고 요배 아래쪽에 있는 근육 호흡 근육들로 하고 흡 하고 채워 주셔야 돼요 아래쪽을 빡 당기는 느낌으로 자 아무튼 요즘엔 그냥 자이입 모양 보시면은 뭐라는 그 음가를 정확히 낼수 있는 발음 도장 만들어 주는 거 보이시죠 요즘 이렇게 또한번 숨이 차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다시 훅 여기에서 잠깐 팁은 연음으로 해주세요 요즘 n이 아니라 요즘 n으로 연음으로 연습해 주세요 구어체가 다 연음으로 말을 하는 거니까 부드럽게 말하는 연습이 될수 있습니다 어~~냐~~ 내려도 봤다가 내려도 봤다가 지금 내 소리가 어디에서 울리고 있는지를 들으면서 하는 거거든요 울림 공간 안쪽에서 울리고 있나 를 들어보면서 더 안쪽까지 소리를 보내면서 톤을 조절해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입 앞쪽에서 소리가 나온다고 치면 요즘엔 그냥 쉬운 게 좋아 앞쪽으로가 아니라 입 앞쪽에서 나면 아마추어 느낌이 조금 나는데 안쪽으로 보내면 요즘엔 그냥 쉬운 게 좋아 요즘엔 그냥 쉬운 게 좋아 요즘엔 그냥 쉬운 게 좋아 안쪽으로 보내주세요 저의 경우에는 이걸 처음에 잘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연습했었거든요 내 소리가 지금 뒤로 가고 있나? 뒤로 보내보는 거야 계속 이렇게 의식적으로 뒤로 보내보려고 요즘엔 그냥 쉬운 게 좋아 하긴 그래도 좋은 날 부를 땐참 예뻤더라 참 예뻤더라 구독할 시점 오케이 영점일 배속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를 천천히 노래 부르듯이 하셔도 되고 말하듯이 하셔도 돼요. 대신 영점일 배속으로 할때 주의할 점은 발성을 편하게 한 호흡으로 이어간 후에 한 호흡이 다 차게 되면 다시 후. 채우고 가시는 거두 번째는 발음을 음가 정확하게 발음 도장 만들어 주시는 거 그리고 톤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어, 울림 공간이 울리는 톤인가 들으시면서 다양하게 조절해 보시고 찾아가시는 겁니다 쭉 느려서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평상시에 말을 할때이 1배속의 속도는 굉장히 수월하게 우리 몸이 소화하게 되는 걸볼수 있고요 또 중요한 단어를 말할 때는 0.9배속으로 또 중요하지 않은 내용 이용은 빠르게 말해도 되니까 1.1배속으로 속도 조절하면서 말할 수 있게 돼요 내 몸과 내 호흡이 소화할 수 있는 속도를 가장 느린 0.1배속으로 연습하면서 완급 조절할 수 있는 폭을 넓혀 놓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좋아요 시점 이탄까지 말이 빨라지는 걸 천천히 해주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사실 사람마다 말이 빨라지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들여다보아야 하는 게 맞아요 마인드셋 관련된 부분도 있을 테고 할 텐데 오늘은 조금 기본기 위주로 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음, 저는 조금 다른 원인 때문에 말이 빨라져요 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저의 블로그 혹은 이메일 보내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민지적 시점 구독할 시점 좋아요 시점 음. <람>